안녕하십니까 범스 골프 이경원프로입니다자 오늘은 스윙의 밸런스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거는 백스윙 때 그리고 다운스윙 때 몸이 좌우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고 한다면 은자 오늘 잡은 밸런스는 바로 몸이 앞뒤로 이동하는 거 백스윙 갈 때나 다운스윙 할 때나 몸이 이렇게 앞뒤로 고꾸라지거나 혹은 뒤로 자빠지거나 하거나 피니시때 밸런스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아니시면 은 오른발을 붙여놓지 못하고 이렇게 발 떨어지면서 몸이 자세가 잡히지 않고 밸런스가 무너지는 분들을 위한 팁을 준비해봤어요 를 이거는 당연히 공을 깔끔하게 맞추기 위한 공을 강하게 맞추기 위한 그리고 공을 좀 편하게 맞추기 위한 공을 좀 예쁘게 치기 위한 방법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스윙에서 밸런스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체중의 분배겠죠 이 체중의 분배라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분배도 있지만 발 가락 앞쪽과 뒤꿈치 뒤쪽 이렇게 발 중앙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 사이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밸런스가 충분히 배분성이잘 안되고 한쪽으로 쏠려 있게 된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이 이렇게 조금 지나치게 뒤쪽으로 빠지면서 좀 불안정하거나 반대로 또 이렇게 앞쪽으로 꼬꾸라지게 돼서 스윙이 이렇게 좀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셋업을 잡을 때부터 이 밸런스를 충분히 내게 안정적이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셋업을 잡을 때 밸런스를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냐 자 우리가 그립을 먼저 잡은 상태에서 셋업을 잡도록 할게요. 이거는 체중 분배에 관한 거니까 먼저 그립을 잡았어요. 자이 상태에서 양발을 넓그넓비 정도로 편하게 어, 벌려주시고요. 좀 넓게 쓰셔도 되고 조금 좁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주저앉아요. 네, 주저앉아요. 자, 우리 셋업을 잡을 때는 무릎이 굽어져 있어야 돼요. 무릎이 굽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의 위치를 고정을 시켜놓고 엉덩이를 뒤쪽을 빼면서 주저앉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은 굉장히 뒤꿈치로 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앞쪽으로 숙인다? 그러면 엉덩이는 점점 더 뒤로 빠지게 되면서 지금처럼 지나치게 지나치게 뒤쪽으로 몸이 빠진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스윙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뒤로 좀 쳐져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뒤로 쳐져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셋업 때부터 밸런스가 뒤로 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스윙하는 도중에도 지나치게 뒤꿈치에 체중이 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덤벼요 갔다가 이렇게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니쉬를 잡지를 못하고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좀. 볼성사나운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덮어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훅, 훅성볼 뭐 이정도면 이번 들어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훅성볼이 나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반대로 우리가 셋업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양발을 벌려놓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 상체를 숙여요 자 이러면 지나치게 밸런스는 앞쪽으로 쏠려 있게 돼요 이러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덤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이 못 나오고 약간 이렇게 어, 소리가 굉장히 컸죠? 뒤땅성 임팩트가 나오는 경우가 좀 쉽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셋업을 잡을 때도 물론 앞쪽과 뒤쪽 중에서는 중앙보다는 약간 앞쪽에 가 있는 게 좋아요 하지만 최대한 안정적이게 무릎이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엉덩이는 고정시켜놓고 무릎을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먼저 하체를 잡아주시고 상체가 들어가거나 혹은 자이 상태에서 상체를 먼저 숙이고 무릎을 살짝 내밀면서 밸런스를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은 셋업이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하고 안정적으로 팔 전체의 체중이 배분이 되고 전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앞쪽에 쏠리는 걸 조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살짝 앞쪽에 체중이 쏠릴 수 있게 돼서 스윙이 훨씬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좀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은 셋업 때 체중을 배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러면은 백스윙 때는 체중을 또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냐. 좌우로 크게 몸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고 백스윙을 갈때 왼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를 오른발 발등까지 이쪽에서 보여드려야 조금 더잘 보이겠네요. 안정적으로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어깨로 오른발 등까지 밀어내기 위해서 이쪽을 쭉 늘려줘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살짝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어, 설명은 정면 카메라 보시고 보고 했지만 이쪽 옆쪽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왼쪽 어깨로 오른 발등까지 밀어내면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요 앞으로 쏠리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치면은 지금처럼 몸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팔로만 그리고 손으로만 공을 쳐야 되는 스윙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앞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팔로스로도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걷어 올려 치는 스윙이 되면서 다음블로로 공도 찍어 치지 못하는 아주 좀 보기 흉한 스윙이 나오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도 후기 날 확률 그리고 뒤땅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백스윙 갈때내 몸이 앞으로 넘어지거나 혹은 뒤로 빠지지 않게 조금 더 편안하게 밸런스를 잡아주시려면 은 바로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를 약간 열어주면서 왼쪽 어깨가 오른 발등까지 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 목을 기준으로 목을 기준으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를 같이 회전을 시켜준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내 몸은 앞으로 쏠리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하는 거 없이 제자리 회전을 충분히 만들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 때 잡아놓던 척추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백스윙이 가는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백스윙 때는 우리는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지는 방금 전에 알아봤어요 바로 오른쪽 어깨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 왼쪽만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오른쪽 어깨만 뒤로 빼주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 어깨만 여기서 뒤로 빼주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몸이 좀 일어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양쪽 어깨가 같이 회전을 해주면 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백스윙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백스윙에서 내 몸이 앞뒤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전에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운스윙도 잡아야 되겠죠 다운스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 클럽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지니까 사용되는 근육이 더 많아지니까 힘이 사방팔방으로 쓰이니까 백스윙의 시작에서는 여기 위에 있던 클럽이 이쪽으로 움직여요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는 바로 저쪽으로 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는 중앙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맞고 나서는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갔으면 은 다시 타겟 쪽을 향해요 힘이 정말로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다운스윙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좌우로 몸이 흔들리거나 앞뒤로 몸이 흔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할 때는 우리가 백스윙 때 밸런스를 잘 잡아놨으면 은 다운스윙 들어가기 전에 몸의 앵글이 최대한 유리된 상태에서 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 은 일단 이 부분은 유지가 돼요 앞쪽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쪽도 같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 쪽은 아주 쉽게 배에 힘을 약간만 주는 것만으로도 유지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다운스윙 때 오른쪽 어깨를 끝까지 밀어낸다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를 끝까지 밀어낸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허리가 제대로 잡혀 있어도 등이 앞으로 굽어지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왼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스윙을 하게 되고 하체를 잘 만들어 놓은 하체를, 배를, 허리를 사용을 못하고 어깨로만 공을 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고 왼쪽으로 고꾸라지고 피니시 때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겠죠 자 반대로 내가 다운스윙을 갈때 왼팔을 땡겨요 이렇게 자 왼팔을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왼팔을 아래쪽으로 땡기면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요 왼팔을 대부분 옆으로 땡기시죠 옆으로 땡기는 동작은 왼쪽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요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이런 동작의 임팩트가 나오게 돼요 클럽을 던져주지 못하고 붙잡고 있고 클럽의 진행 방향을 내 팔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체중이 뒤쪽으로 빠지고 마찬가지로 몸이 앞쪽으로 고꾸라지면서 잘못된 다운스윙 밸런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피니시드 밸런스를 제대로 못 잡고 있죠. 그러면 다운스윙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그래야지 내가 밸런스를 잡을 수 있냐. 바로 수평회전이에요. 자, 우리의 몸은 셋업 때 이렇게 일자로 서있질 않아요.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스윙 동영상이나 스틸컷, 구간구간 나눠 놓은 사진들을 보면 은 전부 다 왼쪽 어깨가 높고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낮아요 자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따라하려고 왼쪽 어깨를 자꾸 들면서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몸은 점점 이렇게 밸런스를 무너지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은 일자로 서있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일자로 서있는 상태에서 수평회전을 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는 올라가고 왼쪽 어깨는 낮춰지게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일자로 서있는 상태에서 수평회전을 하고 그대로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는 낮아지고 왼쪽 어깨는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 사진의 자세랑 같죠? 굳이 내가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지 않아도 굳이 내가 왼쪽 어깨를 들지 않아도 수평 회전을 한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니까 아까 같은 자세 왼쪽 어깨가 조금 더 높고 오른쪽 어깨가 조금 낮은 자세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은 뭐냐 백신 갔다가 우리는 그냥 몸을 옆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수평 회전을 해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셋업 때 앞으로 숙여져 있기 때문에 수, 숙여진 상태에서 수평회전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평 잡혀있던 어깨가 앞으로 기울어지니까 살짝 기울어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왼쪽 어깨가 살짝 높고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낮은 이런 자세가 나오게 돼요자 그럼 여기서 마저 회전 그럼 피니시 때 밸런스가 훨씬 더잘 잡히겠죠 우리가 선수들이 공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은 왼발 모양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왼발의 모양이 피니시때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가면서 앞쪽이 이렇게 들리는 선수가 많아요. 혹은 왼발이 돌아가요. 이렇게 어떻게? 뒤꿈치를 축으로.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왼발이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발가락을 축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은피니시때 이렇게. 뒤꿈치가 들린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체중을 잡고 계세요. 자, 이거 자체가 내가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기 직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보내기 위해서 몸이 숙여져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 굳이 내가 왼쪽 어깨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라 사실을 확인하시고 을 클럽을 끌어 당기거나 오른쪽 어깨를 집어넣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닌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혹은 왼쪽 어깨만 뒤쪽으로 수평회전을 해주시게 되면 은 이때 체중이동도 같이 포함이 된다면 좋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어깨를 뒤쪽으로 수평회전을 해주시게 된다면 은 아까보다 훨씬 더 밸런스가 잘 잡힌 상태에서 피니쉬가 잡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의 배의 힘과 제대로 사용하는 나의 어깨만 이용해 준다면 은 혹은 잘못 사용하는 손과 팔을 없애주신다면 은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피니쉬 모양이 좀더 이쁘게 잡힌 상태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컨택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수평회전 배에 힘주는 것 그리고 백스윙 때는 왼쪽 어깨를 왼팔을 뻗으면서 오른발 발등까지 밀어넣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에 회전을 할때 오른쪽 어깨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 비켜주면서 제자리 회전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양으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이쁘게 공을 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이 내용 연습해보시고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몸이 앞뒤로 움직이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